안녕하세요 k 은세공방의 K입니다 아,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가지를 좀 설명을 또 해드릴건데 음, 은세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하려고 해요 은세공을 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가지가 있고요 그 방법들 중에 제가 가르쳐드릴 방법이 왜 가장 편하고 제가 이걸 왜 가르치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어, 은세 공에는 크게 뭐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. 세 가지. 첫 번째로는 은 판이나 얇은 걸 톱질해서 자르는 방식. 그리고 두 번째로 은을 두들겨서 두들겨서 만드는 방식. 둘다 손이 많이 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, 저희가 이제부터 공부하게 될 그리고 배우게 될 왁스 카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, 왁스 카빙을 설명을 하려면 어, 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어, 1번, 2번 같은 경우는 실제 은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어, 왁스 카빙 같은 경우에는 어, 먼저 왁스 딱딱한 왁스로 원본을 만듭니다 네 이런 왁스 네. 녹색으로 보이는 왁스죠 이게 딱딱한 고체 반지 왁스예요 이런 걸 깎아서 원본을 만듭니다 원본에석고 물을 부어서 그걸 구우면 석고는 그대로 남고 안에 있는 원본은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럼 그 일회용 거푸집에 은을 녹아서 부어서 만드는데 어, 얘기만 들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요 우리가 원본만 만들 줄 안다면 왁스를 깎아서 만들 줄 안다면 뒤에 일들은 종로나 주무를 부어주는 곳에 맡기기만 하면 네, 은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집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 왁스 왁스를 깎아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원본을 만드는 것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. 얼마나 쉬워요. 그냥 쇠를 깎을 필요도 없고 쇠를 두드리기 필요도 없고 이 왁스만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. 쉽죠? 그래서 저희가 은쇄공을 할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왁스 카빙입니다. 왁스를 깎는다는 뜻이죠. 음,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요. 저도 웬만한 원본을 만들 때는 왁스 카빙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듭니다. 제 뒤에 보시면, 음, 보세요. 여러가지 도구들이 있죠? 아, 처음에는 저런 도구들이 필요 없고,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 때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들만 있으면 됩니다. 그럼 제가 도구 소개를 남편에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안녕!